너와 너의 친구들이 프로스티 마운틴의 이상한 미스테리를 밝혀낸 후 산의 기후가 재앙으로 변한다 너무 늦지 않게 아무 남기지 말고 그 산에서 살아남아라 <S> <S> 안녕 여러분 프로스트 마운틴에 온건화영해요내 이름은 토리 이 산을 오를 때까지 제가 당신의 안내자가 될 거예요 여기가 우리 베이스 캠프에요 그런데 오늘 밤 여기서 지내진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프로스티 마운틴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가 프로스티 마운틴이지? 오우 아마도 며칠 걸릴 거예요 어, 음악이 아주 그냥 을시한데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챙길 것들이 좀 있어요 누가 프레쉬 좀 챙겨줄래요? 자 그럼 프레쉬는 있고 이제 필요한 건 등산 곡괭이인데 좋아요 자 이제 첫 번째 쉴수 있는 곳으로 출발합시다. Let's go, let's go. 자 여기까지 올라와. 여기가 오늘 밤 우리가 머물 곳이에요. 누가 랜턴 가져니? 최근에 눈사태가 났으니까 산에선 조심해야 해요. 오, 오, 오, 이런 눈이 꽤 많이 오는데, 저기 아래는 저렇게 밝은데, 여러분 서둘러요. 어서 텐트는 들어가요. 눈보라가 위험해요. 그 안에 들어가자. 오! 오, 안에는 생각보다 넓은 걸? 아! 띵띵. 토리! 띵띵. 어, 나 토리가 안 보여. 어디 한는 거야? 우리 들어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에너지가 다는데? 눈보라가 더 심해지는데 우리 다른데로 옮겨야될 것같아 어디로 가야되지? 저기로 올라갈까? 어, 텐트가 무너졌어! 텐트, 텐트가 무너졌어! 오는길에 동굴 하나를 봤는데 우리 거기가면 안전하지 않을까? 오. 저기 쉴만한 장소가 있을 것같아 어, 겨우 들어왔어 아, 여기 동굴에 들어왔어 입구를 막아버렸어. 아마도 이 동굴을 따라가면 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구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출구를. 어, 어, 오비다 오비. 어, 뭐야? 어려버렸어. 너 괜찮아? 어, 너, 너, 너. 아 늦으면 안돼. 빨리 가야돼 우리. 안 돼! 어우! 와, 트위치가 찾았어 우리 위치을찾았어 어! 나미일 15, 죽었어오 마이 갓! 오, 여기 d y 게된거야 o g i y o 어꽁 Yogi, Yogi, Yogi, y 어 g i y o g 우리 이 토치로 이 사람들을 녹여보자. 어디? 어디? 어디? 좀 찾아보자. 그래. 여기 산에 뭐가 있겠어, 근데? 별로 못 가네. 어. 막대기. 그래, 이 토치로 이 사람들을 구해 주자. 어, 됐지? 아마도 됐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을 거야. 아마 이게 녹일 수 있을지도 몰라. 다 하고 있니? 와우! 녹고있어! 음, 무슨 일이 벌어진거지? 자 친구들 다 같이 와서 하란 말이야! 그게 우리가 알고 싶은거야! 왜 모든게 다 얼어버린거야? 왜 이렇게 다 얼어버린거지?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수 있는건 알수 없는 생명체가 우리 캠프로 다가왔고 내 친구들을... 어... 내 친구들 좀 녹여주지 않겠어? 내 친구들 좀 도와줘 저프라이트 x 드익스플로어가 살아남은 네요 오케이 내 친구들 좀 녹여줘 다 녹였어 어 살려줘서 고마워 자 여기 따뜻하게 있으렴 얼음괴물이 있었어 그가 모든걸 다 얼려버렸지 그 괴물이 저산 주변으로 향했어 우리가 그괴물 따라가야되지 않을까? 우리가 뭔가를 확인해야될것 같은데? 정말 그게 최선인거야? 우리가 정말 얼음괴물을 쫓아가야돼? 아이스몬스터를 쫓아가야될까? 쫓아가자 쫓아가야지 쫓아가자 우리 우리는 얼음괴물을 쫓아가기로 했어 근데 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우리에겐 불이 있잖아 파이어 어... 파이어 파이어! 너희들은 가도 돼. 나하고 내 친구들은 여기서 기다릴게. 이길 아래 버려진 광산이 있어. 그 근처에 이 괴물이 있을 거야. 고맙다. 행운을 빌어. 괜찮아. 괜찮아 탐험가. 행운을 빌어. 오늘 저기야? 이쪽이야? 오 저기 느낌표가 보인다 어 우리 갈수 있는 거 맞아? 여기 너무 경사진데? 여기 완전 의시시한데뭐줄실수 있는 거 없어? 토리가 괜찮았으면 좋겠다 아래로 빨리 내려가려면, 이 마인카트를 이용하자 야 너네만 가면 어떡해 오케이 오 금도 보이고 1인용 해 1인용 오 자, 59초 남았어, 57초 남았어. 야, 니네 뭐야? 저리 가! 야, 니네 뭐야? 왜 이래? 난 그냥 가겠어. 우리 여기 내려온 것 같은데? 그래, 다온 거야. 36초. 어? 이거 토리 국갱이인데? 토리가 여기 있나봐 으아..이 이 광산 진짜 깊다 무서워 토리~~~ 토리~~~, 토리! 눕고 있어 어, 내려왔다. 토리, 토리... 아, 어, 어, 구해줘서 고마워. 아, 어, 근데 신기하네. 얘, 왜 여기 있지? 토리, 너왜 여기 있어 <웃음> 눈보라가 왔을 때나 여기서 몸을 피할 수가 있었어. 얘, 그때 눈먹고 떨어지지 않았어? 저기 보이는 코어가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것 같아. 이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얼려버렸던 것같아 저게 모든 걸 얼려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부셔버려야 해야 우리가 찾아서 다 부셔버리자 어? 다른 것도 다 녹여버리기 전에 저건가? 렛츠고! 어나 죽었어 저희 천장을 보면 녹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아마도 그 위에 용암이 있는 것같아 누군가는 저기에 올라가서 폭탄을 작동시키고 와야돼 작동시켜! 오케이! 어떻게 올라가야되는거야? 어 여기다 너무 춥다고 반드시 잘 될거야 이게 먹혀야 될 텐데 어 라바가 떨어진다 라바가 떨어진다 으아 코어가 얼음괴물을 만들어냈어 저 괴물들을 라바가 있는 방으로 유인하면 다 녹아버릴 거야 어떻게 되지? 넌뭘 들고 있는 거니? 쟤는 어떻게 되지? 여기도 뭐가 있어? 코어가 부서졌어!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어! 광산이 무너지고 있어! 어디 여기서 나가야 돼! 당장! 나가야 될것 같아 어디야! 가는 길이 어디야! 토리! 가는 길 어디야! 어 여기다! 계단 있어. 어, 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저쪽에 강산 나가자. 저쪽이야. 애들 다 오고 있는 거야? 오. 내가 제일 늦었군. 어 너. No. 어, 어 바뀌다. 우리가 해냈어. 다시 한번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다면 난 저곳에서 갇혀서 아마 죽었을 거야. 우리 이 정신에 마운틴 정상에 올라가야 되나? 가야지. 가자. 친구들이 많이 죽었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올라가야지 산 정상에 올라가기로 결정했어 바보같아 야너 떨어지지마 좋아 서두르면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거야 야 해가 지기 전에 얼른 가자 어디로 가야되는건데 거의 다 왔어. 서두르자고. 이렇게 올라갈게. 서두르라고. 어,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요. 해냈다고. 내 얼굴이 제 비록 쭈글쭈글해도 우리가 해냈다고. 우리가 해냈다고. 우리가 해냈어. 예. 우리 아이스몬스터를 쫓아갈까 말까? <목소리> 셀렉, NO 가지마 어! 우리 아이스몬스터 우리 이번엔 이번에 아이스몬스터를 쫓아가지 말자 <웃음> 나 무서워 그래 좋았어 우리가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베이스캠으로 돌아가자. Oh no, 이건 뭐야? Oh no. 얘들아, 우리 완전 망쳐버린 것 같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로블록스 비디오를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착하기였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빠이 체크체크체크 기야흐아